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6일 신규 캐릭터 그레이가 나와서 한번 또 6천제 정가에 뽑게 될지 아니면 그전에 여러 개를 뽑게 될지 뽑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접속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메인부터 그레이가 벌써 몇 명이야 그레이로 열심히 이벤트로 바뀌어졌고요 이번에도 역시 33,000원 구매시 4성 그레이를 받을 수 있네요 오 뭐야 이거 남성 영웅 출시 기념 <웃음> 남성 영웅, 표 출시 기념 전설 영웅 1 플러스 1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4월 9일까지네요. 야, 이거 잼다 탕진하라고 또 이벤트 한번 하네. 토벌점 보스 현상금 던전. 이건 뭐지? 오? 어? 보스 코인 스페셜 상전 탭에서 이 아이콘은 그레이 코스튬인가, 설마? 추가된 영웅 합성 미션하고 잼도 받아가세요. 자, 일단 이벤트를 먼저 확인해야 할것 같습니다. 멍 때리고 있을게요. 이벤트 좀 꿀이벤트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도 원 플러스 3 이거는 이제 꾸준히 계속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구매보너스 아 이거 거의 1년만에 나온 것 같은데? 아 2년만에 나왔나? 예전에 여기서 제가 12뽑을 성공해서 2 4개를 먹었죠? 거의 성공 다 했었네 이번에는 10번째 때 선택을 받을 수 있네요 오 클레오파트라까지 가능하네 보스코인 오. 누구라도 될수아두 가지로 나왔구나. 저의 그래 구트미. 전아 능력치는 아, 아 정보 확실히 정보 차이가 나고요. 요자또 아까 합성 이벤트 있던데 어딨지? 어디 어디서 합성 이벤트? 이거 아니잖아. 아주말한정아또 주말까지 존버를 타야되나 자 톡방에서 홀수채널에서 잘 나온다거든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 저번 영상들 두번 연속 다 69채널 했다가 다 실패했죠 세실리아 이후로 다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홀수채널 어디가 좋을까 럭키세븐 칠로 갑시다 여긴 아무도 없겠지 아무도 없는 데서 뽑아야 뭔가 잘 나오는 것 같단 말이지 아 원래 7-8000잼정도 모여야 되는데 와 만잼을 못넘겼네요 요즘 랭그 결장 티어가 떨어져서 잼이 안보입니다 많이 일단 봐봅시다 6000잼 3000잼 3600잼 남을때까지 돌리면 되겠죠? 자, 스타트. 스타트로. 아주 낭캐들만 나오는데? 야, 빨간 카드 많은데 싹다 희귀. 아, 이제 전설 카드는 색깔 바꿔줬으면 좋겠다. 매번 저 빨간 카드 보면 기대하게 만드네. 너무 워령 아월령 이모딘 너무 많이 나와요. 어 라일이 오랜만에 본다. 아 과연 원 플러스 원인데 전조 좀 나와주려나? 와우, 안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나트가 뭐냐. 제발, 이제 전설 나올 때 됐다. 순식간에 이제 3,000잼 다 써가는데? 와... 안 나오네 오 브리지트 지금은 1 플러스 1이니까 무조건 하나라도 뜨면 이득입니다 지금 빨간돌이 나와도 괜찮아요 오케이 무진 괜찮고 무진은 저 아직 백랩 아이거든요아 근데 일단 신캐가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끊고 아70아 있었네 여기 사람 있었네 아 이런 아이 뺏겼어 <웃음> 아 여기 있었네 아, 이거 내그레인데아 사람 있었네 여기 아 없는 속 가야돼 오늘은 홀수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저아저 내꺼였는데 아까 3600잼 남아됐죠자음안 올라오나? 오케이 가봅시다 다음, 다음, 다음. 아, 호프. 제발. 호프도 궁극 강화 나올 때 됐는데? 왜안 나올까? 자, 이제 1200점 정도 나왔습니다. 아, 뭐또 브리지트야? 또... 아, 아, 왜너또 나오냐? 아, 젠장 <웃음> 제발 신캐나와라고 어, 이제 두번 남았는데... 아, <웃음> 너놈 아, 이것도 아니고, 마지막 한 개. 어, 이거 뭐야, 숨겨진 카드. 영웅! 아, 나리야. 아, 얘도 1 0다 찍었는데. 1 0 0다 찍었어. 마지막, 마지막. 아이, 리토, 리토 왜 이렇게 나오냐? 어, 배경 보라색. 아 이건 상관 없었지?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 0 0점아또 정깡 가그면? 아 제발 여기서 나와줘 제발 아또 리.. 미치않 리토 몇개 나오냐 어... 뭐야? 아얘 예, 스킵을 안했구나 아얘 예, 깜짝 놀랐네자 <웃음> 일로 자 마지막 카드 그레이! 아아.. 와몇 묘전성 실패지? 아.. 신캐 진짜 안 나오네 요즘 이번에도 정가로 구매하게 되네요 아.. 또 가득 찼어 이씨 아, 음, 필요없는 4성들은 전부 다 갈아버려야죠 아.. 이번에도 6000잼안에 나오진 않았네요 여기.. 또.. 아.. 짜증나.. 아.. 이제 나올 때될줄 알았는데.. 일단은.. 총 횟수는? 4개를 얻었구요 뭐.. 여기서? 여기서 나오나? 아.. 여기서 헌신케가 나오지 않네요 그렇다면 그나마 신케인 샬롯이나 클로파트라가 나와주면 아주 땡큐인데.. 모두바퀴! 오! 클로 파트라! 양호! 이 정도 양호!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